요즘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아파트 미분양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 주변 이리저리 또 확인을 하고 얘기를 듣고 뭐 술자리 하고 뭐 저녁에 또뭐족고 하고 운동한다고 뭐 정신없고 일하다 보니까 뭐 얘기할게 지금 엄청나게 많고 영상 올릴 게 많은데 일단 많이 못 올려 드렸고요뭐 향후에 바로바로 바로 얘기를 또함 드리기 전에 오늘은 대구시처 이전 백취와 먼저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권교체가 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득을 보는 사례들이 종종 있죠. 이번에 대선이 끝나면서 마찬가지 대부분 많이 기다리시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대통령 공약을 발표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취임식이 되면 그때부터 시행령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대구 시장선거가 또 남았죠. 시장선거가 남았는데 실제 예전에도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량 래 신공항이 들어선다고 해서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전공 교체가 되면서 신공항이 뺏지 않됐죠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실제 대출을 내서 농지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사놨는데 너는 왜안 사냐 아이, 무조건 돈방석이다 그분 연락이 안되는데요 일단 백지화가 됐죠 그런데 농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발표를 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되면 거의 뭐망 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건물처럼 월세나 뭐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농지 같은 경우에 미양신공항은뭐 예전 비교를 해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20-30만원 땅들이 100만원 정도 이상 가격이 다 상승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시청 이전 같은 경우 홍준표 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해서 정말 시장이 된다면은 시청 이전 백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금 낭비다. 굳이 시청을 옮길 필요가 뭐 있냐. 개보수를 하면 될거 아니냐. 이런 형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세금 자체를 다 줄여야 한다.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 대구 시청 이전이 백지화 된다면은 실제 여기 에 투자를 했는 분들은 통을 차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시청 부근에 사실 먹거리 뭐 타운 부분이 있고요 세무서 부분 일대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깡통을 찰 정도는 아닌데 사실 아시다시피 상가 주택이나 주택 상가들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리고 뭐 재금 재개발 바람까지 불어서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되었는데 막차를 탄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망하지는 않고 뭐 팔려고 해도 안 팔리지는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전에 가격을 좀 내려야 아무래도 거래가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나마 뭐 미량 신공항에 대표적으로 사례를 제가 예전에 한번 봤을 때 그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만큼 큰 손해는 보지 않고 대출 빚을 못 갚아서 뭐 자살한 사람도 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정권 교체가 한 번씩 될 때마다 마만 이슈들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되어지고요. 물론 옛날부터 오랫동안 경험을 했는 사람들의 어 경험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구 전체의 모든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빌딩 할것 없이 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비싸게 주고 샀는 사람도 현재는 거의 시세에 준하거나 시세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될 때마다 뭐 이슈로 돈을 버는 사례도 있지만은 롯때아니 날벼락을 받는 사례들도 많기 많기 때문에 사실 어느정도 신중함 도 속도 한번씩 가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뭐 아파트 마찬가지 재개발 다양하게 전화와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영상에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상을 다 봐도 이해가 잘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시간을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해도 한 3시간, 4시간, 뭐, 하다 보면 그렇게 지나죠. 그래 되면 너무 지쳐서 이렇게 하기도 좀 버거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하나하나 뭐 남구든 북구든 서구든 지금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대구는 재개발이 계속 추진은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에 대한 보상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도 다양하게 계실 것이고, 그리고 뭐 지금 인터넷 매체가 너무 활성화가 되어있다 보니까 유튜브다 인터넷이다 주변에 다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이제 재개발로 보상 금액을 많이 받은 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많이 달라고 해서 재개발이 엎어지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택을 사는 분들 지주택으로 해서 또뭐 주택 거래를 하는 분들 이렇게 뭐 전화 오시는데요 지주택은 원래 원수엔 원수에게 권해라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 지주택은요. 사실 뭐 재개발 계획들이 많이 잡혀져 있지만 미분양이 많이 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절대 지주택의 재개발 투자는 하지 않으시는 게 맞고요. 물론 스터디 카페다 뭐 기타 등등 투자 카페다 뭐 얘기를 들으시고 저한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사실 좀 하게 되면 좀 많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그런 곳을 다녀서 돈을 번 사람도 있고 사실 돈을 버린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향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현재 정권교체로 인해서 대구시청 장가지 일단은 뭐백지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뭐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실제 백지화가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든지 사번퍼야 되죠 합을 퍼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정권 교체 시점에 다가 다리가 되면 특히나 더욱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물론 홍준표 의원이 그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선이 안되면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다면은 뭐 대구시청 이전 투자를 했는 분들에 의해서 뭐, 홍준표 의원이 당선이 안 된다, 된다. 그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아무 그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보고, 뭐, 유스나 매체를 좀 신중하게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 정권 근처에 5월달 되면 대통령, 임식이 시작되면은, 그에 준에서 기존의 공약들을 발표한대로 실질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뭐 다시 상승합니까? 맙니까? 뭐 이런 걸 묻는데, 제가 뭐 그런 거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정확하게 저도 잘 모릅니다. 기존에 뭐 오래 부동산을 제가 했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경험상에서의 뭐제 생각을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다고요. 그리고 뭐 좋은 말로 뭐 제가 얘기를 해서 잘 되면 본선이고 제가 얘기를 뭐 얘기를 좀 틀리게 했다면 은또 그게 이수가 돼서 저한테 꼽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저는 경험담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좀 하는 것이고 여기가 뭐 스터디 카페 투자 카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상황을 제가 느낀 바대로 그리고 마찬가지 뭐뉴스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지식을 쌓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오늘은 대구 시청 이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예를 드렸습니다. 뉴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예산 절약과 빚 청산에 한몫했다라며. 대구시장이 되면 불필요한 관사 17개를 한개로 통합하여 재건축하며 대구시정개혁단을 구성하여 도시개발, 교통, 복지, 물 문제 등의 적체된 개혁과제를 해결하겠 라고 밝혔다. 홍 후보는 서울에 파견 근무하는 공직자도 시청공무원이 아닌 외부계약직으로 구성하여 정부와 국회 출입으로 대구예산 확보 등의 실속 있는 전문가를 구성하며 대구시청 또한 시청 이전이 급한가 라며 시청 이전도 재검토하겠다라며 시청 이전 비용도 전부 세금이라며 비용을 아껴서 두류공원 개발과 시정에 사용하겠다 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관련하여 대구통합신공항은 윤석열 당선자와 협의 및 합의가 된 바라며 대구통합신공항법 통과로 국비로 건설하여 중 남북원관문공항으로 건설하여 인천공항을 통해서 수출입하던 물량을 대구통합신공항을 통해서 가능하게끔 하겠다라며 대구에서 항공으로 바로 수출이 되는 기반시설이 되어야지만 대구의 대형 기업과 공장이 들어선다며 이런 기업에는 부지 제공 등의 파격적인 조건도 제시하겠다라고 대구의큰 그림을 내놨다.